졸리군요? 졸려요? <웃음> 코딱지있어제 <쥐어. 웃음> <웃음> 네. 주변에 그 남편이 코를 심하게 몰았는데 그 배드민턴을 치면서 살이 많이 빠졌대요 네. 그래서 그 살이 빠지기 전에는 와서 상담을 받아보겠다고 했었는데, 아, 왜 상담 일정을 안 잡냐고 제가 했더니, 어, 남편이 요새 콜라 안 건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너는 나를 배신하고, 뭐, 무슨 짓을 했냐? 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배드민턴을 치는데 굉장히 열심히 쳤대요. 굉장히 열심히 쳐갖고, 살이 한 7kg, 8kg가 빠졌대요. 그랬이 그때부터, 코을안 건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살이... 코, 코골이와 살찌는 게 무슨 연관이 있나요? 살이 빠지면, 네. 코골이도 줄어드는 게 당연하죠. 어. 아... 물론, 마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렇죠. 정상적인 체형이었다가, 네. 갑자기 살이 찌면서 코를 보는 사람들. 아. 코골이의 원인이 살이 쪄서 생긴 사람들이라면, 음... 살을 빼면 당연히 효과가 있는데요. 음... 어, 일단, 살이 찌면 코를 보는 이유가 뭔지일까요 네? 네? 살이 찌면 왜 코를 볼까요? 네. 음. 살이 찌면, 일단 그, 이 기도 주변에 살이 찌겠죠. 그렇겠죠. 예, 네, 거기도 다, 그렇죠. 그래서 살이 찌겠죠. 그이가 좁아지죠. 네네. 네. 근데 살이 찌는 만큼, 음. 그동안 내가 70%였는데 k 음. g 78kg 됐다. 네. 8kg를 더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 음식도 필요하지만 음식, 브라, 음식 하나의 음. 산소라고 봤을 때 음. 산소량이 충분히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음, 음. 그래서 숨을 더 많이 쉬어야 돼요. 음, 밥을 음. 많이 먹어야 음, 되는 음, 거죠. 음, 음, 음, 음. 그리 좁은 길에 음. 많은 양의 산소를 들여다보니까 음. 호흡이 양이 많아지면 음. 이제, 양이 많아지면 또 소리, 그, 속도가. 그렇죠. 빨라지고. 맞아야 되고. 음. 뭐 그러다 보면, 호리가 음. 생기는 건데, 음. 음, 그리고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의학에서는 음, 생각을 했을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음. 음, 제 생각에는, 음. 대체 의학적, 인 자연의학적인 자연 생각으로는, 음. 어, 살이 찌면, 음. 여기 살도 있지만, 음. 제일 각한건 뱃살이잖아요. 그렇죠. 이 뱃살이 찌면 중력의 영어로 배가 더 처지죠, 밑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장기는 다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이게 이 연결된 것이 끌어 당기는 역할을 처지죠. 더 한다는 거예 그렇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더 기도가 좁아질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거예요. 늘어지면서? 네, 늘어지는 거 음. 그렇 그래서 음. 운동을 해줘야 돼요, 운동. 음. 근데 이 우리가 보통 하지만 음, 뭐, 음. 기도운동 혀운동 음. 이런거 잘 안하잖아요 음. 거기는 뭐 근육이 생길 필요도 없고 누가 음. 보여줄 것도 아니고 음. 근데 어,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그냥 그 우리가 근육이 형성되지 않고 살만 빼버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탄력 있는 이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살을 빼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이 기도 주변, 숨쉬는 이길도 운동을 해서 단련을 해줘야 돼요. 음, 음. 그렇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어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와 혀와 이런 호흡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어좀 단련되게 탄력 있게 네. 이렇게 만드는 그 운동법이 있어요? 어 이제 자연의 원리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어 성악을 하거나 음. 이 관악기를 드는 네. 사람들은 네. 똑같은 체형 조건에 음. 비해서 음. 호골이가 훨씬 덜해요. 덜해요. 네. 네. 그게 이 혀와 음. 목을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음. 목에 굳은 살이 박힌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웃음> <웃음> 목에 <웃음> 굳은 살이라 <웃음> 그러기는안 되겠지만 네, 네. 다른 그 일반 사람들보다 근육이 음. 탄성도가 더 높은 거요 사용을 거죠. 많이 해서 네네네 예. 네, 네. 그래서 고기를 그러니까 거기가 사용을 많이 해서 탄성도가 좋다 음. 네. 그런데 코골이 환자들은 네. 특히 무호환자들은 네. 반대로 네. 호흡, 호흡 이렇게 하잖아요 네. 빨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늘어나 버려요. 그래서 더 심해지는 아... 거요 그래서 그거를 반대로 들어 올려야죠. 올리는, 네. 들어 올리는 거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보여드릴 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네, 네, 네. 그리고 그운동법원 그 수장이.